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학기 프락티쿰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프락티쿰 내용이 지난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서 한번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프락티쿰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총 3주 동안 일주일에 5일씩 랩이 열리는데요. 그 안에 주어진 미지의 시료를 알아냅니다. 월요일엔 실습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화요일은 미지의 시료 4개를, 수요일은 미지의 양이온 혹은 음이온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날 하루 동안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험 시간은 하루에 총 8시간이고 그동안에 정답을 3번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그룹이 아닌 개인별로 진행됩니다. 첫날은 비교적 쉬운 실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첫번째 그룹의 양이온과 일곱번째 그룹의 음이온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그룹에 있는 양이온으로는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루비듐이온 그리고 첼시움 이온이 있고요. 일곱 번째 그룹에 있는 음이온은 플로어릿, 클로어릿, 브로밋, 요딘, 클로어라테, 퍼클로어라테, 트리요딘, 그리고 비플로어리드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받은 네 가지 미지의 시료의 정답은 첼지움 클로어리드, 리튬 퍼클로어라테, 칼륨 클로어리드, 리튬 브로미드 였어요. 첫 번째 그룹의 양이온은 비교적 불꽃 반응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리튬은 밝은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류비듐과 첼지움은 각각 푸른색을 띄우고 있지만 사실 칼륨부터 류비듐과 첼지움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꽃 반응을 실험할 땐 치료를 마그네틱 스틱에 묻혀서 사용하는데요 치료에 묻히기 전 충분히 마그네틱 스틱을 불에 구워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틱 스틱 안에 있는 나트륨이 불꽃 반응 실험에 방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궈진 마그네틱 스틱은 조금 식혔다가 묽은 염산에 살짝 담가 준 다음 미지의 시료를 묻혀 불꽃 반응을 해줍니다. 제가 가진 시료 중에서 첫 번째 루비듐과 세 번째 칼륨이온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었는데요. 칼륨은 다행히 코발트 글라스로 확인했을 때 선명한 보라색을 볼수 있었습니다. 수소이온, 첼지움이온, 류비듐이온은 앞에서 말했듯이 불꽃 반응으로는 구별이 어려워요. 보통 수소이온이 있는 경우는 시료의 용액이 산성을 띠고 있어 리트머스지의 색 변화로 쉽게 알수 있어요. 그 다음 첼지움과 류비듐은 앙금 생성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미지의 시료를 물에 넣어 용액을 만들어준 다음 에직소일레로 산성화를 시켜준 후 테트라 요오디드 비스무타테를 넣어주면 첼지움에서는 밝은 오렌지색의 앙금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음이온 검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선 음이온은 질버니트라 반응이 양이온의 불꽃 반응처럼 기본적으로 이용됩니다 각각의 시험관에 미지의 용액을 넣어준 다음 질버니트락을 스포이트로 한두 방울씩 넣어주면 플로어리드와 클로어리트는 하얀 앙금이 생성되며 브로미드는 옅은 노란색의 앙금을, 요오드는 짙은 노란색의 앙금을 형성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에서는 플로어리트 이온은 질버 니트라스로 구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금 생성과 지시약의 색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낼 수 있어요. 우선 바륨 클로어리트, 칼슘 니트랏, 혹은 칼슘 클로어리트의 용액을 다음 미지의 용액에 넣으면 플로어리트 이온이 반응하여 칼슘 플로어리트 또는 바륨 플로어리트의 앙금을 생성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미지의 용액이 있는 팔레트에 알리차린 S 용액을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고 그 위에 지르코닐 클로어리트를 넣어주면 플로어리드가 들어있는 미지의 용액에서는 짙은 오렌지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질버니트락과 반응이 없다면 클로어라테와 퍼클로어라테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틸렌 블라우 용액을 팔레트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미지의 용액을 스포이트로 떨어뜨리면 퍼클로어리트가 첨가된 시약에서는 메틸렌 블라우의 색이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개의 미지의 시료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날 양이온을 분석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 미지의 시료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 어떤 양이온들이 있는지 각각 검출 방법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양이온은 최소 하나부터 최대 여섯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먼저 불꽃 반응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불꽃 반응에서는 노란색이 짙게 나왔었는데 이것은 다른 양이온의 불꽃 색깔에 가리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미지의 시료를 물에 녹인 후에 퍼클로어 조일레를 넣어주면 칼륨, 류비듐, 그리고 첼지움은 반응에서 각각 칼륨 퍼클로어 라테, 루비듐 퍼클로어 라테, 첼스움 퍼클로어 라테의 앙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시료에는 앙금이 없었기 때문에 리튬과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칼륨 히드록시드를 다시 첨가했더니 하얀 앙금이 생겨 리튬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불꽃 반응으로 검출된 나트륨, 그리고 앙금으로 확인된 리튬, 저희 실효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양이온이 있었네요.